아싸. 와. 하사. 아. <웃음> 어. <웃음> 이제 갑시다. 네. 이게 뭐죠 그래서? 파크룸입니다. 뭐? 아 물론 파크는은 아니거든요. 오비입니다. 님 먼저 가보세요. 네. 좀 조심해 봐 아, 이건 좀! 음? 왜요? 으악자 떨어지면 처음부터입니다 네 음. 체크포인트다! 핫! 응. 체크포인트 지 어, 오! 오! 저도 그냥 체크포인트 갈래요 뭐 t 작 작살. c k 는저는 근데 우리 이거 왜 깨고, 깨고 있... 있는 거야? 그게 아싸. 끝. 끝. 응? <웃음> 왜 발로 찬 기분이야 <참기부리야>, 너가 <웃음> 어, 나나 상치가 나 달았는데 뭐죠? 발도 들려. 야. 어..근데 어떻게 자요? 예아 콘솔로 가능한 거라서.. 아하 어, 그걸 까먹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하하 예 아무튼 오늘의 영상이 끝났군요 아, 잠깐몇 분짜리야? 몰라 2분이 10초짜리 맞... <웃음> 어, 좀 놉시다 골프하자 야 그게 제일 위 어, 하고 싶었던 것이야 일단 저거만 더 없어야 편할 것 같네요. 제거합시다. 제거할게요. 네. 그냥 제, 제 측으로 주시면 되지 않나요왜 하나씩 제거하고 계세요? 제당 어, 굿. 어. 응, 음, 몰라 치는 게더아 이건 그닥 별로다. 응, 음. 오, 뭐야? 이게 뭘 꺼낸 거야? 제주야, 제주야, 지루 뭘 꺼낸 거야? 아니, 별은 왜 꺼내? 뭐..뭐지? 야 어? 잠깐만 야저피 왜이래 아. 어? <웃음> 내가 날아간다 왜 내가 날아가? 잠깐만 가 다시 할게요야 이거 어때? 야 잠깐만 아니 니만 날아가 자음어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내가 나음음데그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웃음> <웃음> 한번 야 이거 한 표시를 해보자 야 나도 한번 해볼래 오케이 우와 오. 야 이거 표시를 해보자 <웃음> 표시 표시 점심 점심 음 뭔가 딱딱해 보이는 걸로 맞춰요 거의 다 딱딱해 보이는 거 딱히 점수는 없고요 이게 제일 낮은 거고 음. 비켜봐봐 옷 응? 이건 괜찮지 않음괜찮 <웃음> 은데？그러니까 이건 괜찮아？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날라가는 소리요왜날라가세요 이거 갖고 돌아가. 아난다 안돼 날아 응? <웃음> 저기 물 사이로 빠지면 탈락인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빠진 틈도 없어요. 네, 나춰춰 응, 오케이. 이만데고잠깐만 응? 응? 응? 응? 응? 응? 잠깐만 오! <웃음> 겁나 많이 날라갔는데애그이 <웃음> 사이가 없으면 엄청 뛰어버리자 어깨도 <웃음> <없겠다>. 기다려봐 음. <웃음> 안돼 <안튼> 이쪽으로 <웃음> 이 사이면 달라 아이고 <웃음> 왜 거기 계시죠 얘한테 날라갔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오케이. 저도 일단 응? <웃음> 여기 어디냐? 에왜안 돼? 저도 참을래요. 아니면 같은 걸로 씁시다. 그냥 일단 이걸로 해볼게요. <웃음> 같은 거 써봅시다. 네.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응? 어디 계세 아, 거기 있네? <웃음> 잠깐만 다시. 여기요. 음. 약간 아, 재밌는 거 없을까? 야, 아니면 또 타고 다니자고, 뭐좀 찾아서. 이건 또 뭐야? 야, 이런 거 있다. 와! 내 집이다. 어, 뭐야? 야, 뭐야, 나? 야! 뿅! 할수 있나? 야 같이 오. 가자 저 가는 거.. 야이 가는 거야? 어? <웃음> 야! 멀가땅 오케이 물.. 물.. 물로 착지했다 안돼! 네도 내가 간다 퐁이 i n 님저 어떻게 이. 보여요? 어디 계세요? 아, <웃음> 거기 계세요 아 <웃음> 핫. 뿜. <웃음> 뭐 타고 다닐 만한 좋은 거 없냐? 안돼... Doing...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다이빙 때 같은 거 하면 안 될까? 우리 다이빙 때? 와 대박 응? 2분 20초짜리 파쿠르 영상에다가 십일.. 11... 몇 분이야 지금 거의 지금 10분 동안 놀았어요 저희 오는한번 <웃음> 엘베를 꺼내서 뭐야? 옛날에 내가 제일 많이 타고 다니던 거다. 아, 왜 배치가 안 돼? 뭐지? 왜나 배치가 안 되냐? 아, 이 잠깐만. 아 안, 고 죄송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응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아 아니면 님 음 괜찮은 생각이 났어. 여기에서 아무 데나 한 곳에서 서보셈. 마음에 드는 오케이. 곳. 이제 거기서 사진 찍을게요. 잠깐만요. 네. 님볼 건.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시험 안 해도 돼. 네. 찍었어요.